안녕하세요. 여행하는 작곡가입니다. 이번 콘텐츠에 귀여운 출연진들을 소개합니다. 이제 시작할게요. 네 명의 귀여운 천사들이 찾은 이곳은 강서구 우장산에 있는 유아숲 체험장입니다. 숲체험 선생님과 함께 숲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어깨 만져주고 엉덩이를 흔들어 춤을 추데 너무 웃겼어요. 아 얘는요. 이 잣나무 열매인데 청솔모가 앙앙앙 막 먹고 남은 거 떨어뜨렸어요. 밥방울의 흔적을 한번 찾아볼까요? 어 여기 청솔모가 막 먹다가 질질 흘렸나 봐요. 한 개만 맡아볼까요? 음 냄새가 너무 좋아 좋은 냄새 나요. 아, 네 그렇구나. 예요? 이 네. 얘를 가 생겨. 주 이렇게. 우와, 우와. 너네 한번 해볼래요? 네. 네. 자, 저는 아, 아, 아. 엄청 많이 고 우와, 얼마나 심었어? 딱 펴보세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어, 이빨의 힘이, 엄청 좋은데? 힘이 엄청 좋은데. 선생님, 뜨다 아, 아, 아. 자, <웃음> 니다 아이들의 호기심도 무릅무릅 잘하는 숲체용입니다잠 있어요. 자, 이리 와주세요. 여기 있어! 여기 모아주세요. 재밌어요. 맛있는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. 요리를 하는 거예요. 옛날에 선조가 임진아한테 도망갔잖아요, 의주로. 그때 이제 먹을 게 너무너무 없어서 배고프니까 이제 임금님한테 이 열매로 도토리묵을 써드렸대요. 음.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한양 돌아와서도 묵을 잘 드셨대요, 그분이. 도토리 음. 하나에도 참 많은 아, 사연이 아, 있는 아, 것 같습니다. 도토리? 도토리? 거위벌레가 여기다 알을 놨어요. 알에서 애벌레가 됐을 때가 먹을 양식이 바로 이 도토리인 거야. 그렇지. 응? 자 나비 놀이활 동안 무슨, 나는 무슨 나비가 될 건지 말해보세요, 이따가. 자, 무슨 나비 됐어요? 그랬네. 애벌레에서 나비로 된 아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숲놀이터로 갑니다 숲 체험 선생님과 함께하니 대로 어, 네, 즐거운 함께하나요? 아이들입니다. 손손 야! 뚝딱뚝딱뚝딱 뚝딱 뚝딱 뚝딱 헤어질 시간! 감사합니다. 인사합시다. 어, 감사합니다. 네, 잘했습니다. 이제 가는 시간이에요. 추운 겨울이 오기 전 아이들과 함께 강서구 곳곳에 있는 유아한 숲 체험장을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아 그리고요 우장산 공원에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예술 작품도 있습니다 아, 이게 보니까 이게 구름이고 밑에 엄마, 아기 이렇게 있는 거네 왜? 끝